왕장순의 먹냥이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수씨의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, 요크셔테리어는 털이 가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털이 잘 엉키거든요 이렇게 준비물 이것은 어, 거의 20년 가까이 된뜻이에요 왜냐면 그전에 키웠던 강아지, 푸들, 하늘이라고 18년 정도 살다 갔거든요 그때 샀으니까 는 20년이 넘었나요 네. 아주 오래된 피이고요 그리고 끈 준비했습니다 장수 우리 마주 보자 알았지? 알았지? 마음에 들어? 장수애에게 거울을 보여주겠습니다. <웃음> 장수야 마음에 들어? <드냐고 웃음> <웃음> 마음에 들어? 장수야 <웃음> 어? 장수야 아 예쁘잖아 양수 장수. 양수야